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화이트팬츠와 코디하기 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프린트 원피스 기본 코디를 보여드렸는데요. 반응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름대로 옷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다양하게 보여드리기에는 옷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구독자님들이 코디 방법을 다양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진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져서 사진으로 화이트 팬츠로 여름에 멋지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입는 다양한 코디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티셔츠, 블라우스, 셔츠 코디학입니다 지금 올 화이트와 블랙 코디인데요. 요즘 김건희 여사는 옷 입을 때 전체적으로 화이트 단색으로 코디하거나 화이트와 블랙 코디를 하시는데요. 화이트와 블랙의 조화는 세련되고 센스있게 코디할 수 있는 기본 코디입니다. 올화이트와 블랙코디입니다. 이상하 화이트로 코디한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사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첫 번째는 상하를 화이트로 코디할 때단조름을 피하기 위해 가방이나 신발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진은 브라운 가방으로 포인트를 두 번째 가방은 블랙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항은요. 첫 번째는 면 셔츠를 버튼 다운하여 앞 중앙에서 매듭을 주어 스타일의 변화도 주었고요 또한 하체가 길어보이는 효과도 주었습니다 이 두번째 사진은요 린넨 셔츠를 앞에서는 와이드 팬츠 안에 넣어 입었고요 뒤에는 편안하게 꺼내므로써 꾸안꾸한 스타일을 연출하였습니다 세번째 사항은요 이 상하와 화이트로 코디를 했기에 키가 작은 분들한테는 키가 커보이는 효과도 있으며 요즘 트렌드에도 부합되는 코디 방법입니다 세개의 화이트 코디가 있습니다 첫번째 사진의 여성분도 세번째 여성분도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핸드백에 실크 애니멀 프린트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방법도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첫번째 여성분은 요 와이드 팬츠를 입었으나 거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반팔 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 입어서 거해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과 화이트의 코디입니다. 네개 사진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안 해도요, 이 블랙과 화이트는 너무 잘 어울린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디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요, 이 블랙과 화이트로 믹스매치 코디해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은요, 배가 나온 분들한테 권하는 코디법으로, 이 상의의 기장은 배가 나온 부분만 살짝 가리는 사진 기장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때 와이드 팬츠를 입으셨다고 해도, 사진의 상의 기장으로 입으신다면 와이드 팬츠의 부한 느낌을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요 화이트면 조거 팬츠 옆선에 블랙 면 테이프를 둘러 날씬하고 캐주얼하게 코디를 했으며 또한 후드 스웨이드 셔츠 끈을 화이트 배색으로 포인트를 그리고 스니커즈도 아주 잘 코디를 했습니다 세개 사진이 있습니다. 세개 사진 다긴 소매를 약간 걷어올려 7부나 8부로 소매 기장을 코디를 하셨는데요. 이 몸이 과하신 중년분들은요. 긴 소매를 세개 사진처럼 약간 걷어올려 손목이 보이게 코디하시면 몸이 과한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스트라이프입니다 여름에 스트라이프 옷은 화사하고 세련되어 보이게 합니다 더구나 올 시즌에는요 스트라이프가 트렌드 중의 하나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사진은요 젊은 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세번째는 꾸안꾸 스타일로 편안하게 코디하고 싶으신 젊은 분들이나 중년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가로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세번째는 세로 스트라이프 셔츠로 코디를 하셨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요 마른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스트라이프이고요 세번째는 몸이 과하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며 이 세번째 사진처럼 와이드 팬츠 안에 스트라이프 셔츠를 넣어 입어서 와이드 팬츠의 부한 느낌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 여름에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나 셔츠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뉴트럴과 파스텔입니다. 네개 사진이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은요, 화이트 와이드 팬츠로 코디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와이드 팬츠 안에 베이지 셔츠를 넣어 입어 하체가 길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면 티셔츠는요,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어 마른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티셔츠이며, 베이지 버킨백으로 또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두번째 화이트 숏팬츠도 애니멀 프린트 티셔츠와 잘 어울리며 세번째는 파스텔 블루 니트와의 심플 코디입니다 브라이트 코디입니다 화이트 팬츠는 다양한 색상의 상의가 너무 잘 어울리는 코디 방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블레이저나 베스트와 가디건과 코디하기입니다 블레이저나 베스트, 가디건과의 코디입니다 이세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페플럼 조끼와의 코디 두번째와 세번째는요 뉴트럴 니트와의 코디이며 세개의 사진 다 키가 커보이는 효과를 주었는데요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첫번째 사진입니다 키가 작은 러시아 패션 에디터 밀로슬라바두바인데요 이분이 입은 페플럼 베스트를 보십시오 이 페플럼이란 허리 부분에 러플이 들어가 있어 여성의 몸의 각선미를 부각시키고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해줍니다 이러한 옷은요 배가 나온 분들이나 마르신 분들 체격이 거해서 몸에 각선미가 없는 분들한테 잘 어울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의 여성분이 입은 깊게 파인 브이넥 실크탑은요. 얼굴이 각진 분들이나 목이 짧은 분들한테 잘 어울립니다. 이세 번째는 롱 진주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몸이 과하신 분들은 이러한 롱 목걸이를 이용하여 날씬하게 보이게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개 사진이 있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요 블레이저 안에 입은 실크탑과 와이드 팬츠를 한 색상으로 통일하여 입었기에 신장이 커 보입니다. 세번째는 요 블랙과 화이트와의 심플 코디가 아름답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세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요 청자켓과의 코디이고요. 두번째는 심플하게 블랙과 화이트와의 코디입니다. 세 개의 사진은 블랙과 네이비 블레이저와의 코디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클래식한 골드 버튼이 들어간 네이비 블레이저와도 화이트 팬츠는 너무 잘 어울리는 코디 방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사진은 트렌치 코트와 코디한 사진인데요.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오렌지 블레이저와의 코디, 두 번째는 뉴트럴 블레이저와의 코디, 세 번째는 파스텔 블루 블레이저와의 코디입니다. 세 번째는 원피스와 코디하기입니다. 원피스와의 코디입니다.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인 원피스 안에 팬츠와 함께 코디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화이트원피스에 슬림한 화이트 팬츠와 코디를 했고요. 두 번째는 화이트진 팬츠를 네이비 원피스와 코디를 했는데요. 두 개의 사진처럼 다양한 핏의 팬츠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코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상사회 심리학에 보면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본인의 옷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은 옷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난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